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지금도 역전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10월 서울의 아파트와 전세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금리가 미국은 10배 한국은 7배가 오르면서 거기에 연동된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 대출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수요가 폭감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죠. 자, 서울의 아파트도 30% 넘게 급락한 아파트들이 나왔고 전세가는 더 크게 하락한 지역이 속출했습니다. 보통의 이 전세가율이라는 것, 떨어지기 위해서는 매매가가 올라오면서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범주인데 이번에 10월 이후의 상황은 전세가가 더 많이 떨어지면서 매매가도 떨어졌는데 전세가가 더 많이 떨어져서 전세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가율, 서울이 50%가 붕괴된 상황이고 상급지는 40%도 붕괴된 현장이 꽤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전세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나 매매가보다도 더 심각하게 떨어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유주들, 임대인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나 금리도 원인이겠지만 그 외의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원인은 이 계약갱신청구권 임대 3법입니다. 그게 처음에 2020년 8월 이후 나오면서 어떻게 됐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세 물건이 줄어버렸어요. 물건은 없고 수요는 많은 상황. 그쵸? 그러다 렇죠그 보니까 가격이 무슨 매매가 폭등하듯이 전세가가 폭등했다. 그때 당시 돌아보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올라가는 폭이 더큰 현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이 전세가라는 것은 현재 가치에 준하기 때문에 큰 급등과 급락이 없는 지표입니다. 근데 임대입법 이후에 큰 폭등이 나와 버렸다는 거죠. 자, 지금 시점, 과거의 시점의 2020년 8월 가격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그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은 현장이 더 많습니다. 보통의 이 전세가와 급등과 급락이 있는 경우엔 입주장, 혹은 대규모 멸실 지역,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급등과 급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의 기존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급등과 급락 현상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임대입법 이후에 전세가가 폭등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정책의 부작용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기존의 전세가가 그렇게 올라와 있다가 금리 충격받아서 쭉 내려온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여전히 임대입법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상황이 다시 좋아진다? 그럼 다시 급등하는 상황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역전세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텐데 자, 기존에는 우리가 이 역전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처리를 했죠. 그 와중에 이 전세도, 급전세를 놓고 전세가가 서로 경쟁하면서 이 가격을 낮춰왔죠. 그리고 그래서도 안되니까 이 월세로 돌리시는 분들 많았고요. 그리고 이 반전세로 해서 맞추는 분들도 많았고, 또 개인사업 자 대출 신용대출 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 차이를 메꾸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금리 상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바뀌고 있어요 금리 정점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이게 시장 팽배하게 인식이 자리잡고 있어요 지금이 고점이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전세자금대출도 그렇고 주담대도 그렇고 내려오고 있죠 시장금리가 그리고 중요한 이 CD금리나 코픽스 같은 경우에도 내려왔어요. 상당 부분. 자, 코픽스는 지금 기존 금리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4.3까지 갔던 게 지금 3.5예요. 그러다 보니까 3%대 후반, 4%대 초반 금리가 되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이. 자, 이렇게 되면 은 상황이 또 바뀌게 전개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체감이 잘안 되실 테지만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임대입법이 그대로 작동되는 지금 틀에서 다음 시점에 회복이 강하게 나올 시점은 8월 이후라는 거죠. 다시 금리가 일정 부분 내려오고 또 그만큼 임대입법의 시스템을 잡고 전세가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질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 전세가가 제일 쌀 때예요. 다음엔 지금 현재 계약 으신 분들이 갱신으로 가게 될 겁니다. 무조건!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의 패턴이 돼버렸어요 자, 임대입법 계약갱신청권이 시행되면서 그 시절에 거래물건이 감소하고 예, 전세가가 미친듯이 올라서 폭등해버리고 자, 그 다음 차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난 물건과 그리고 기존 매물 자, 이때 지금과 같은 시점에 금리 적용을 받으니까 계약갱신청권을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쓰죠? 그러면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해서 지난 계약갱신청구권 물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많아진 물건조차도 금리가 높으니까 전세자금대출 받으면 5%, 6% 금리, 이자 부담이 상당한 거죠. 그리고 기계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그냥 월세로 가고 월세를 계약하는 순간 2년 동안 그 월세 가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고정금리 효과죠. 그래서 월세 수요자들이 몰렸다. 매매, 전세, 외면. 자, 그러면서 폭락이 나온 거고요. 급락이 나온 거고. 자, 수요보다 매물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상황이 또 바뀐다. 자, 지금 현재 주택 역전세 상황이죠. 자, 계속 최저치를 갱신해 왔어요. 그런데 이역전세 수요 감소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상쇄되고 있죠. 5%, 6% 갔던 금리가 3% 후반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 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요. 시장금리가. 또두 번째, 새로운 임대인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감소 국면이다. 아, 다주택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번에 이 전정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다주택자가 감소세에 있습니다. 증가세가 아니에요. 자, 그 말은 임대인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규로 임대인들이 늘어나줄 수 있는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자, 취득세 여전히 중과입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수요자가 증가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차 가능한 물건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역전세 물건도 결국에 하나하나 해결되고 지금 대응해 가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 최저가로 전세가 맞춰지든 반전세로 가든 월세로 가든 물건의 그 성질이 바뀌었어요 전세 물건이 아니게 된거죠 이제 반전세 물건이 돼버린거고 월세 물건으로 바뀐 거예요 아, 그리고 취득세 증가 때문에 투자수요는 감소세 여전히 있었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임차 물건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자, 이건 이미 시장의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0년 8월부터 현재 이런 시점까지예요 자, 지금 급락이 나오고 역전세가 강하게 나왔던 시즌이 어디죠? 바로 이쪽입니다 패턴 보세요 전세를 봤을 때자 22년 8월 기점으로 해서 매물 수가 급증합니다 이게 왜 급증했을까요? 자, 기존의 그 매물들이 계약갱신청권 쓰지 않고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물건이 확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게, 전에 계약갱 신청권을 썼던 물건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수요자들이 이 물건을 잡지 않으니까, 누적이 된 거예요. 쌓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다음에 월세를 보면요. 월세도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자, 이걸 보면은, 약간은 달라요. 어떤 차이를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 8월부터 시작된 급증세인데요. 월세 같은 경우는 10월달부터 각도가 더 틀어져서 올라갑니다 매물 수가. 결국에 역전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요자가 원하는 이 물량으로 바뀌는 물량이 증가하면서 이 매물이 크게 급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월세가 크게 증가한 시즌은 이제 10월부터 전세는 8월부터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물건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소하고 있어요. 아직은 가격을 흔들만큼 물량이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8월 이후는 완연하게 또 지금 시점과 다를 확률이 큽니다.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는 것두 번째로는 매매 수요는 바닥을 유지하는 것 여기서 취득세 중과가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창출되기 어렵고요 전세가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수요자가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에 진입하기 편한 수요자가 무주택자와 일주택자인데시장에 강한 반등과 상승이 나오지 않는 한 이들이 시장에 많이 진입하긴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라 거죠 결국에는 우리 의식주는 필수지 않습니까 매매가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금리가 낮아진다? 그럼 월세로 가겠습니까? 전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수요가 다시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금리인나 지금 3% 후반, 4% 초반입니다. 4.1% 이 정도입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면. 기존에는 뭐 5% 6% 갔으니까 부담이 됐지만 이게 내려오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기존에 우리 임대입법 시즌으로 가보면 20년대 후반 그때로 가보면 2% 후반 3% 초반이었죠 자 이제는 전세자금대출이 1% 내외 차이로 좁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수요자가 다시 전세로 몰리는 현상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고 특히 우리의 큰 틀, 임대입법의 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약이 어떻게 보면 시즌이죠 8월을 기점으로 해서 2년 차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걸 봤을 때 다시 매물이 이렇게 증가했다 20년 8월부터 보면 요렇게 요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요렇게 요렇게 떨어지는 네, 매물이 감소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금리도 그렇고요이 전세가도 그렇고 올 하반기에는 가격이 상승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물건의 감소는 결국에 가격 상승을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여러분들 시장을 볼 때는 전세가의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늘 말씀드리죠. 기존 아파트 시장 지금 들어가 봐야 재미없고 내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크다. 수익률이 높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가율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나의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아파트 사기에 적합하지 않고 전세가 회복을 먼저 확인한 후에 진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세가가 회복되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금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투자자금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요즘에 이 미국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는 정점이다 예,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지금 낮게 나왔고 경기 침체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장단기 금리차도 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용지표 고용지표도 이제까지 튼튼하다가 이제 실업수당 청구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이 고용지표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강한 침체 시그널이 나온 것이고 결국에 이것은 이제까지 왔던 이 고금리 정책이 종료되는 수순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이후에 추가로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이 나오긴 어렵다 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가 할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다시 전세가가 또 회복되는 걸 넘어서 폭등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산법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게 패턴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두 번째는 취득세 중과 이거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택을 사는 것을 막습니까? 한 채로 규제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스템 중과. 이게 풀려야 다시 또 임대인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서 임차 시장이 돌아가는 거죠. 물량이 유지되고. 자 특히 이번에 그 입주물량 얘기 나오는데 뭐폭락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2만 호가 넘는다, 입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미 굵직한 거 지금 들어갔고요. 올 하반기에 입주할 거 원베일리 말고 딴건다 짜잘난 것들밖에 없어요 이게 임대가를 주저앉힌다? 어불성설입니다 더큰게이 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정상 범주로 넘어오는 것 예. 네. 그리고 극도로 낮아진 극도로 낮아진 이 전세가가 회복되는 것 이게 더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세시장은 급변할 거다 올 하반기에 자 그럼 전세가가 회복되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자, 전세가 회복이 나오면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가장 많이 흔들린 지역이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급락지 대표적으로 송파 강동 노원이 있죠 이곳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가 뿐만 아니라 매매가 까지요 자, 그리고 지금 임대인들이 역전세를 맞았다가 다시 돈이 생기는 국면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20년 2 2년으로올때 시장을 복귀해 보면요. 2 1년이 20년의 하반기부터 오른 전세가, 폭등한 전세가 때문에 그 상승된 전세가가 투자시장에 돌면서 매매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게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회복된 전세가가 크면 클수록 투자시장에 도는 돈이 커질 거고요. 그 돈은 결국에 현재 이 전세가가 회복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 시장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네. 더 나아가서는 분양권과 입주권 이쪽에 돈이 돌게 될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음, 기존의 우리 현장들을 보면 서울의 재개발 시장 보면 기존의 재개발들은 프리미엄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전세권 회복으로 회복되어진 금액으로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자 저가 소형 아파트는 그리고 투자 시장은 3차 모아타운이 프리미엄이 하나도 없. 없어요, 지금. 네, 안 붙었단 말이죠. 그리고 신규 모아타운 후보지나 역세권시프트나 재개발 지역들, 초기 재개발 지역들, 여기에 또 훈풍이 불게 될 겁니다. 상승이 크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 호재가 있는 일기 신도시. 일기 네, 신도시도 가격 회복이 크게 나올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세가가 회복되어지면서 시장에 다시 투자 시장에 돈이 돌게 되면 어디에 돌게 될지.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매주 수요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고 우면 하실 게 없어요. 지금 소액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큰돈 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1억, 2억 작은 금액으로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크게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초기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 전략 재건축도 여러분들 1억, 2억 이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비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오프라인 강의 참석 신청 가능하시니까 이 오프라인 강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꼭 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리가 좋은지 다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석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